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감기가 걸려서 조금 들으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논장 성환수입니다 제가 여기 논현동에서 유로포차 2층에서 장사로 이제 시작한 지가 정확하게 따지면 딱 횟수로는 7년째인데 유로 차리고 회랑 차리고 그 다음에 유로를 1층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양재동에 회랑을 하나 지금 테스트 매장식으로 오픈을 했고 여기 지금 이 가게를 이제 논현동에는 세 번째로 오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체 이 장소에 맞춰서 컨셉을 짰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좀 고가 상품 아니면 은좀 비싼 위주로 이렇게 컨셉을 짜서 판매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게에 맞춰서 컨셉을 짜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컨셉으로 요거는 짜게 됐습니다 일단 가게 분위기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바깥쪽 보시고 2층도 또 있습니다 저고 같이 가서 2층을 한번 보시죠 이 자리가 굉장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좋은 자리인데 여기가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부분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유럽포차를 시작하면서 제가 봤을 때 여기가 한 7번, 8번 망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촬영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2020년도에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장사 트렌드가 바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자영업 자체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까? 제가 고민한 부분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2020년도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도 52시간 근무시간이 해당되게끔 이 됐습니다. 그러면 은 아무래도 직장인들의 시간이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영업자의 트렌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보다는 지방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냥 시간이 주말에는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돌아다니겠죠 이 부분은 조금 조금씩 계속 변경이 되어왔던 부분입니다 직장인들이 이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방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흘러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직장인들이 우리나라에 지방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해외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고 근데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딱 판단했을 때는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진짜 실제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주말 상권 자체가 아예 없어져요 서울에서는 그렇다고 이 소비자들이 지방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지방 상권을 살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방으로 가지만 나름대로 요즘에는 트렌드가 해외입니다.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이너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서 두 번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소비 자체에 양면적 소비가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겁니다. 최저가 아니면 최고가 상품들이 훨씬 더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아예 비싸거나 아니면 아예 싸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한 일주일 정도 사 먹다가 그 돈을 모아서 더 고가의 제품을 산대요 요즘 친구들은 얼마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밀키트 상품 이런 상품들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싸게 먹고 그 돈을 모아서 굉장히 고급 음식점에 가서 하루 먹는 그런 소, 소비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면적 소비의 증가가 굉장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간 가격들는 아무래도 거기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현 시점 2020년대부터는 어떤 가격대로 형성해서 어떤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상대해야 될지 판단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최고가 아니면 최저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세계 정용준 부회장이 저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양면적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근데 신세계에서 고가 브랜드인 수제 햄버거집 잔이 로켓을 먼저 차리고 요즘에는 노브랜드버거라고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용진 부회장이 말한 것처럼 고가 브랜드와 저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테스트 제품 자체가 햄버거입니다 햄버거의 문제점을 모르고 테스트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그 트라제버거나 고가의 수제 햄버거 그리고 맥도날드 버거킹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성공을 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그렇고 외국은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이 아니라 그냥 간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의 말은 맞는데 브랜드 아니면 제품을 잘못 선택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잔니로켓은 힘들지 않을까 노브랜드도 남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제가 감히 한번 해봅니다 참고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버티컬 커머스라고 요즘 트렌드의 하나의 일종인데 한 가지 종목에만 집중하자 유통업체들도 한 가지만 취급해서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고 예전부터 똑같아요 자영업자들도 한 가지에 치중해서 전문 매장이 살아남는 방법의 일종이었습니다 근데 유통 자체도 지금은 그 트렌드가 거기에 맞춰 쫓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기획하고 앞으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한 가지 종목만 취급하다 보면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찾아서 제가 유통을 받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권을 분석할 때 역세권이다 아니면 메인 상권이다 학교 상권이라고 학세권이라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파생돼서 2020년도에 유행할 상권이 슬세권이라고또 유행을 한다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은 슬리퍼 신고 그냥 편안한 옷으로 집 앞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상권이 유행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소비 트렌드가 자꾸 바뀌는 이유가 서울 시내에서는 프랜차이즈 자체가 웬만한 상권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앞에 그냥 슬리퍼 신고 나와도 웬만한 술집들은 집 앞에 다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더 특화되어 있는 상권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더 유행하는 쪽으로 더 치우실 수밖에 없는 게 소비 자체 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세권이라는 이런 파생어도 생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집 앞에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많이 생기긴 했지만 결국에 또 사람을 만나서 같이 먹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역세권이 훨씬 낫겠죠. 기존에 있던 역세권이나 학세권은 이제 그만큼 유동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그쪽이 붐비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성화가 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장사를 하고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슬세권이란 자체가 원래 자기 편한 대로 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활성화 됐던 부분일 겁니다 슬세권에서 핵심은 요즘에는 자영업자의 핵심하고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슬세권인데 내가 거기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특성한된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하는 데가 그슬세권 안에 몇 군데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겠죠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가다 보면 은 또 사람들이 붐비게 되겠죠. 그래서 슬세권이 확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슬세권은 슬세권일 뿐이다. 이 판단이 듭니다. 쉽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슬세권에서도 갈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간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여기서 장사의 핵심입니다. 제가 눈누 설명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슬세권이든 학세권이든 역세권이든 찾아갈 수 있는 잘하는 가게들이 몰려있는 곳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슬세권을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라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특성이 없으면 장사하기 힘들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찍는 이유가 여기를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판단하고 여기에 맞는 컨셉을 짰고 다른 곳에 없는 컨셉을 한번 짜보자 해서 만든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음. 저희 구독자 중에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즘에 프랜차이즈도 좀 트렌드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그 부분을 예전에 설명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도 트렌드에 맞춰서 앞으로는 가야 됩니다. 프랜차이즈를 받더라도 그 지역 상권에 맞게끔 프랜차이즈를 가맹점을 내줘야지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살아남습니다. 학교 상권은 학교 상권에 맞게끔 프랜차이즈가 나가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컨셉을 조금 바꿔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진정한 프랜차이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프랜차이즈를 나가게 한다면 은그 상권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상권에 맞게끔 조금씩 바꿔줄 겁니다 그게 앞으로 2020년도에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이렇고 좀 두통도 있는데 찍다 보니까 자꾸 제 말에 신경이 쓰게 되네요. 들으실때 불편할까 봐.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많이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